사생대 시상식을 할 건데 어, 참여자가 이렇게 안 오시네요 그래서 은상 김소율 네, 님의 은상 시상식을 우리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율 총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, 우리 은상의 김소율 학생에게 시상은 총재님과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보여줘. 자 상장 승명 김소율 사생대의 은상 개하는 전문 예술 지정 단체 한국공예예술문화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문 예술 지정 단체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이 주관하는 제8회 한국 공예문화예술제 복구사랑사생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0월 29일 제184호 전문예술지정단체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총재 노조호 이사장 김정희 네 이상시당 드립니다. 자, 기념 촬영하도록 자,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상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놨어요.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장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우리 김소율 학생 축하드립니다. 어제 손녀둘이도 와서 참석을 했는데요 집이 목포여 가지고 일찍 가서 참 아쉽습니다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렸던데 지네 아빠도 함께 참 멋있게 그렸더라고요 어, 여러 가지 준비한 행사가 많았으나 에, 여러 여건상 이렇게 빨리 마무리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어, 선물 못 받으신 분을 직접 나눠주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